추후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수되네 <웃음> 전쟁 <때네>. 비록 전쟁과 <웃음> 기름과 비법 활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의 방향에 외치면 <웃음> <전쟁이 웃음> 나팔불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냥 흔히 시원했어 구원이만해 <웃음>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고. 겟세만네 동산은 겟세만에라는 게세마네라는 곳은 올리브 알아요? 네. 강, 알아요. 어, 아, 알아요, 알아요. 어, 올리브라는 열매가는 뭐하는 열매죠? 어 기도하는 열매. 아, 올리브 열매가 오, 어디 어디에 쓰요? 올리브. 음, 이거 어 기름. 기름을 올리브를 기름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렇게. 쥐어 짜야 진 네, 네. 근데 있잖아 음. 올리브 즈나 쓴들채 들어간 거 보면 좀 아주 뜻해 아, 그, 어, 겟세마네라는 곳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동산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빵과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이제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셨죠? 음 um, 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앞둔 시점 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랑 얘기할 게 어. 많아요. 아 맞아요. 왜 얘기했을까? 너무 두려웠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는 게 두려웠는데 무엇이 두려웠을까?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 어? 무엇이? 무엇이? 하나님 무엇이 두려웠을까? 예수님. 하나님. 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게 두려워. 십자가에 달리면은, 몸도 물론 아프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잠깐 끊어지잖아. 금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는, 금요일에 돌아가시는데, 이제, 부활하실 땐 주일에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이렇게 지내는 건데, 토요일 하루 동안은 예수님이 안 계신 날이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프셨을까? 안 아프셨을까? 아픈.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지.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음 주에 보 이번 주에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볼 텐데 위에서부터 그, 그 성막이 있어요. 성막. 대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막이 아,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거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누가 찢었다? 하나님 지 직접 짝으 셔서 하나님 과우 리가 가까워 지기 위해서 누가 고통 당하 셔야 되 지？예수 어, 님 고통 당하 셨 어요？이거 는이 자는 내 계로 온 귀지 없 어서 그러나 내원 대와 원 대로, 원 대로, 마버지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거예요? 아 아버지의 오시. 뜻을 구했어요. 적어보세요. 연도를.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까요 네. 오늘 여기내 마음대로 선택할 거야. 아, 돼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음... 님께때로 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때대로 기도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다 아멘. 음. 그 다음에 예은이... 예수님께서 예수를 램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되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은 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달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지 않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시옵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 예수님께 힘을 벅두어 주었습니다 아네. 음. 아빠가 이거 밑에 긁어줄게요 예수님은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도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옆에서 조는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뒤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어 없애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으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구하셨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하신는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힘을 북돋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 주실 거예요. 이들 믿고 기도해 보아요. 어, 같은 내용에서 이 올리브 산에 올라가서 이 음, 기도하고. 개세만의 동산이라고도. 개만의 동산이라고도 하지 어. 예수님은 올리브산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셨요 어, 맞았어요 근데 기도한 사람 있었어? 없었어? 없어서 다잤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나요? 응. 어, 이게 만약 아버지 뜻이라면 칩자가 없애달라고 아니면 어. 아버지 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슨 뜻 이었죠? 십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어, 내가 죽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네 힘들, 힘든 들힘 기도네 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이루어지게 음, 힘든 기도지 너, 너가 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못해 우리 능력으로는 안돼 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였겠어요. 그쵸.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결국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든 적은 언제인가요? 어... 돈의, 마음이 돈? 돈의 마음이 뺏긴 적? 언젠데. 안기냐고? 똑바로 앉아서 응. 애기 쓰지 애기 쓰 때? 애기 쓰릴 때? 때? 돈을 더 써서. 많이 받고 싶어서 막 썼어? 돈, 돈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애기 쓰지 괴롭지? 괴로운 거야 원래 지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음. 음. 불마차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싶. 불마차 타고 하늘나라로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빨리 만나고 싶은 거. 네 예은이는 너 불마차 타고 싶어? 나도 불마차 타. 음. 불마차 그 기도 제목은 뭐예요? 불마차 타는 거. 네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응. 네 맞아요 우리 주은이한테 박주 또예은이는 성령님 성냥. 만나는 거? 끝까지 말해야지 예은이 딸자야 응? 저택으로 이사가는 거? 어,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게 하는 거 어, 아빠가 이제 이야기 해줬잖아 예은이 저택으로 이사가게 해주돼요 아까 전에 기조된 곳에 내 생각 음. <웃음> 그 다음에 볼 건데 코로나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맞아요 아빠 손가락 아. 빨리 나와서 아빠랑 장난칠 수 있도록 아빠 계속. 손가락 빨리 나와서 아빠랑 장난칠 수 있도록 또 응. 아빠 우리 정아진 집사님 교통사고 아. 나셨는데 빨리 아. <웃음>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네하나님 네. 아. 잘더 예전님처럼 지염에 빠지지 않게 도와줄게요. 하나님, 돈에 마음 빼기지 않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예수님처럼 음, 살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해요. <웃음> 예수님을 너무나 닮고 싶은데. <웃음> 우리의 또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음,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을 감당하기 힘드셔서 이 잔을 피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이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 이 시간 어, 교통사고로 입원하신 우리 정아진 집사님 그 가족분들 아들 딸들 주님께서 그치.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주시고 음. 하나님께 그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음. 코로나로 인해서 이땅에 세계의 이 나라의 이 교회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였음을 더욱더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주님께서 이겨내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